한때 썰 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머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긁어서 영상화 시킨 건데요 대부분 익명의 글이라 작성자가 저작권에 대한 주장을 하기가 어렵고 또 영상 만드신 분들이 약간씩 내용을 비틀어서 저작권을 피해 갔었습니다 주인공이 여자라면 남자로 바꾸고 생일 선물 때문에 싸웠다면 식당 선택 때문에 싸웠다고 하고요 네이트판, 오유, 우때등 커뮤니티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들을 사용했던 건데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재미가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니 조회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먹히는 방식인데요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담가처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도 최근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절대 안 됩니다 원작자에게 신고당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하소연한 유튜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제 인물로 특정 지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썰 채널을 몇 개씩 운영하여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었던 분도 있었고 기존 썰 채널에서 탈피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공포 썰 영상을 찍었던 보라돌이라는 채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르게 국내 썰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라인 썰 채널을 만들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텍스트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롤링 형태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카톡 썰 조작기 어플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썰 영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해외 썰 영상은 텍스팅스토리란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는 카톡이 아니라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야기를 만드는데요. 오래전에 페이스북 썰 영상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텍스팅 스토리 제작 도구를 좀 구매해봤어요. 구매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에 1분짜리 영상밖에 제작도 안되고 한 영상을 인코딩하는 동안에 다른 영상을 인코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썰 영상 쉽게 만든 법이 고가에 팔렸던 시점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나가다 야한이야기 영상 만들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기도 했고 정성들여 만든 창작가 분들의 영상보다 이러한 썰 이야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썰 영상은 이미 재미가 검증이 된 이야기를 영상화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쉽고 안정적으로 조회수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채널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읽어주는 콘텐츠는 어떨까요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재미있게 이야기를 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특수효과보다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 채널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유튜브 채가고 또 정부 과제 때문에 좀 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